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로또 9 3 2회에각 당첨번호간 궁합수 출연패턴을 분석하고 이번주 로또 933회 예상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1번부터 45번까지 각 번호별 궁합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궁합수의 일집패턴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첨번호 간의 3순위 내의 공합수 일치 개수는 평균적으로 2개에서 5개 사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흐름이 있는데, 지난 932회에서도 범위 내에서 출현했었습니다. 지난 932회 출현한 각 당첨번호 간의 공합수 출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당첨번호는 1번, 6번, 15번, 36번, 37번, 38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3연번 패턴이 등장했었죠. 아,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37번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6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37번, 38번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15번은 아쉽게도 궁합수 15순위 내에서 함께 출연한 번호가 없었습니다. 36번도 아쉽게도 궁합수 15순위 내에 함께 출연한 번호가 없었습니다. 37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1번, 6번, 38번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38번은 궁합수 15순위 내에 6번, 37번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15번과 36번은 간발의 차이로 순위 밖에서 궁합수가 등장하여 1등 당첨번호를 조합하는 데 아쉬운 해차였습니다 저도 매주 분석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수동 1조합식 구매를 합니다. 지난주에 첫 궁합수 분석 이후 번호를 조합하여 구매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4등 1개, 5등 1개가 당첨되었습니다. 이 궁합수 자료를 좀더 분석하여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심서방 로또 분석 사이트에 사용자분께 이런 조합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좀더 테스트를 거쳐 검증한 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5번까지 각 당첨번호별 궁합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궁합수 자료를 잘 참고하여 각 번호들 간의 15수 순위 내에 포함된 번호로 저합을 만드셔서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꼭 좋은 번호를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익한 분석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